둘셋 벤셋 하나 둘 셋은 왜한 아, 네, <웃음> 거야? 굉장히 설레요 지금 또 교복을 입었으니까 네. 학교에 가서 자기 모교에 가서 오우 그제 아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더비아한테 어, 내가 다닌 학교가 여기예요 이렇게 소개해 준거 어때요? 어, 너무 좋죠 또 이제 수업 중일 수 있으니까 어, 일단은 최대한 한번 살펴보고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 학교를 일단은 한림 먼저 한림 연예예술고등학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서울삼육고등학교네서울삼육고등학교 지리언? 네, 서울 가시죠 Let's get it Let's go. 안녕하세요 저주현인데요 네네네 저희가 한림 연예예술고등학교 에 도착했습니다. <웃음> 학년 얼마 만이죠? 저는 거의 한1년 만이죠. 이 년만 같습니다. 저는 거의 기억이 안 나. <웃음> 네. 저, <웃음> 저희가 지금 저질렀습니다. 자자자 보자. 자, 일단은 네. 저질렀으니까 일단 들어가는 걸로 네. 유명한 한림예술고등학교. 그렇죠. 여기서 축구를 많이 했어요. 족구도 많이 하고 굉장히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학생들이 점심 시간이라고 하는데. 실기실에 한번 가볼까요, 실기실? 실기실이라고 저희는 레구로서 특별하게 거기서 연기나 네. 춤이나 할수 할 있는 게 있어요, 실기실. 주로 연기랑 무용을 네.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컴퓨터 여기, 여기, 여기! 안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웃음> 형도 왜 이렇게 연습, 연습하고요? 있저 아, 점심시간에 엄청 연습했죠. 아, 진짜요? 네, 선생님을 이제 인사드리죠. 선생님한테. 선생님 먼저 인사드리고. 귀여워. 기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기리이마다다틀려아 진짜요? 어. 이 실기실은 뭐 뮤지컬과 이 실기실은 모델과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학교 그 실기실 되게 많아요. 이 위층이 좀더 실기실도 아. 있고. 아. 옛날, 진짜 고등학교 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니뭐니에도큰 학교때로도 너무 도로시고 있어요. 만원짜리 캐빈캐빈 아니에요 캐빈캐빈형빈형 모델하는데? 한국인는 모델? 태깡 태깡 태깡 올라가면 여기가 제 교실이에요. <웃음> 와 추억이다 진짜. 와 진짜 신기하다. 금식 냄새가 어우 진짜 오행카에가 새롭네. 안녕하세요. 와, 상일 진짜 오랜만이다. 오, 너무 좋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좋다감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감사합사진니다 찍고. 합니저상다감사또다감사이야다감 Yeah. 연애가 사기 네, 상윤이 저는 더보이즈 멤버 주현이 하하하하하 밝고 <웃음> 어, 밝고 첫 세술에 능하고 첫세술를 어. 능하고 어. 학교 다할 때도 여전히 했네요 음, 똑같죠 네. 어, 저희 새로 고마워요, 주씨주오가 <웃음> <주학년. 웃음> <왜> <웃음> 학교 매장을 한번 가봐야죠 매점에 굉장히 먹을 게 많아요. 일단은 학년이 원픽 뭐였어요? 음 저는 그냥 초코 파즈라고 초코 초코파즈. 퍼즐 아이스크림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주현이는 학교 매점 있었어? 네 매점 있었죠. 저는 네. 그먹던게 피크닉하고 피자빵. 아, 아 진짜? 나는 다녔던 학교 중에 한림이 유일하게 매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먹곤 했는데 자, 일단은 어. 초코.. 초코파지다 아이스크림이 좋았던 저 초코파지 초코파지 나는.. 나는.. 와.. 주연 하나 골라, 아이스크림 나는 싱쿵 이거 먹겠어 싱쿵 싱쿵해 아이스크림이랑 뭐 음식 새로 나면 약간 도전해보는 걸 좋아해 근데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건오 싱쿵 아이스크 먹으면서 아이스크림 아, 이렇게 형하고 학년에 모교인 한림예고를 이렇게 와봤는데 되게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 네 정말 잘 챙겨주시고 하니까. 어. 그러면 형의 고등학교 네 삼육고 삼고등학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어 아마 빨리 가고 거기는 가보고 이렇게 어, 이렇게 이런 연예계 활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점심 시간인가 봐요. 학생들 점심 네, 시간인와 좋다. 그렇게또여유로워 그리고 또 하늘이 이뻐가지고 네. 아 진짜 도럽이 많냐? 범위중이죠그자연이아 아, 확실히 예고랑 틀려요 우와 네. 운동가 진짜 높다 운동장봐 아, 안녕하세요 혹시 주연이가 학교에서 어땠는지 네, 너무 네. 너 너무, 너무 궁금해요 아, 어, 굉장히 조용한 학생이었고 네. 어, 되게 진지했고, 진지했고 네? 수업시간에 수업 되게 열심히 잘 들었어요. <웃음> 진지한건여전 <웃음> 했구나. 어 고마워. 이걸로 아, 이거, 이걸로 틀어 이걸로, 이걸로 그러면 이따가. 네. 되게, 이거 틀어줄까? 네. <웃음> 어. <웃음> 거기가 제가 금시한때 항상 저기서 농구를 하던 곳인데. 아, 농구를 하던 곳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웃음> 혹시 주연이 존재 <좋은지> 알고 있었어요? <웃음> 저 항상 쉬는 시간에 여기 나와서 빵을 나... 사들고 여기서 앉아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어 <.rice2> 몇 학년이에요? 저희 상형 사왕이 유치해야 되겠구나. 지금 <웃음> 이팅파이팅파이팅 okay, 와, 진짜 오랜만이다어 yeah, so, oh, wow. really, 우리 지금 이번 곡에 나오는 거 아는 사람. 오, 역시 아아시 역시 아, 아, 대자야 항상 저기서 불태어 아, 농구? 자세에 농구 안에 너 크다 넓다 진짜 큰거 <웃음>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언덕길 있잖아 네. 거기 항상 올라오고 내려네 그래서 이게 거의 하체 운동하니까 아, 하체가늘 단련된 아. 단련되면서 학생들이 등교로 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체력 오, 걱정을 어, 할 필요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너무 어 여기 도 떨어져요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이제 여기 막 바람실이 <웃음> 있는데? 네, 여기는 막 가끔 동물 나오고 그래요. 오. 아까. 라이티어. 라이티어. 더브 이제 라이티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네 학교! 파이팅! 이제!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야옛 추억을 <웃음> 젖어볼 겸 게임방 왔어요. 저희는 다 같이 게임을 할거 사실 저는 게임을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뭔가 느낌이 게임해야 될것 같아서 게임을 해야학생이니 오는 걸. 저희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온거같요 맞아, 교복을 진짜. 교복을 입었으면 이게 거쳐가야 되는 코스 요리처럼 코스기 때문에 맞아. 네. 희는 시방이 어떨 거예요. 렛츠고 렛츠고. 와,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와, 살아있어 진짜. 와, 이게 막.. 맛아 이거 염통, 맛찬 아, 염통. 음. 먹으면 더 행복하겠죠? 야, 밥도 볶아먹자 아? 오, 좋아요. 아. 이게. 자, 아니, 먹어볼까요? 자, 아 이게 뭐라고? 소금에. 맛창. 진짜 이 맛있어 <웃음> 음 행복이란 거는 이런 거에서 사소한 네, 데서 너무 행복해 저희 또 이제 곱창 맛있게 먹고 받고 와, 하트, 고, 하트 모양으로 네. 딱 이렇게 꾸며주셨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이거 빨리 먹어야 돼요. 네. 지 신호요? 네. 제가 네. 보이래요? 아 김, 김. 음. 와, 와. 와, 그 많던 곱창과 볶음밥이 <웃음> 다 저희 뱃속에 와. 가자. 깨자 깨끗 깨끗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하도록할까 가자. 가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지자 가자. 지자까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